아, 여기는 지금 하천 웅덩인데요 하천 보호 밑에가 되겠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물이 쫙 말랐어요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며칠 뒤면은 빠짝 말라서 물고기가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한 천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돌아다니는 이거를 오늘 다 살려줘야 합니다 와 엄청 많다 진짜 오돌아다니는거봐 이쪽 끝으로 갈수록 더 많아요. 우와. 어디 가지도 못하네. 폐사에요? 아,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 물고기들이 죽는구나, 엉덩이에서. 음. 아, 뭐지? 미꾸라지인가? 참전개요. 참전개요. 이렇게 폐사를 하는구나. 음. 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퇴사를 한게 있습니다 와 심각하다 자 원래 물줄기가 여기가 어, 하청포에서 물이 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일로 안쪽으로 넘쳐야 되는데 바짝 말라 가지고 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물 같은 경우에는 찔끔찔끔 이하청포 밑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죠 우와 여기도 다 물이 찼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물줄기 라인이 보이는데 여기도 물이 흘렀던 장소예요 원래 여기가 물줄기입니다 물줄기 저기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다말랐죠 아무것도 없네 이리. 오 이리로 다 도망가는데 아들이 일로 갈게 아빠 저기 끝에 다 몰려 있는데 고기들이어마로 보는 거야 오부러지머리들오부러지머리들야 이런게 큰게 갇혀있으면 죽는 거야 아들이 몰아볼까요? 간다? 응. 우와 응. 큰거두 마리? 응. 돌을 빼야겠는데 좀 잡았어요? 저저저저 물고기 튀어나온거 봐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정신 못 차리네 들어보세요! 지금 물고기 살려주려고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족대를 보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이거 살려주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 아빠 물고기 왜 이렇게 날렵합니까? 여름에는 피라미 종류는 굉장히 날렵하지 못 잡나? 어 낮에는 잡기 힘들어 어. 밤에는 족대를 못 보니까 족대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낮에는 족대를 보고 싹 비켜다녀요 어. 한 천마리 있는데 지금 한 10분의 1밖에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나다야 양은 그러게 말해요 이건 두름이나 뭐 이런 게 오면은 네. 작살나는 거야 어. 다 죽는 거지 뭐 일단 뭐 최대한 잡는 데까지 잡고 저희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거 이거 이거 한번더 보여 주세요. 아빠 이거 철려배왕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 아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여기가, 여기가. 어, 고기를 참잘 잡는데. 네. 여기는 안되 <웃음> 아, 철려배왕 그래도 한컷 나와야죠, 아빠. 우리 아버지 철려배왕이신데 이거 꽝 쳤어요. 오, 오, 오, 철려배왕. 오. 뭐야? 오! 에이. 오! 오! 오, 아버지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빠가 고기잘자고어 아, 진짜요? 어이때잘안 크으... 안 잡고 살생을 안 해서 그렇지네 아빠가 예전에는 물고기 엄청 잡아놓고 놀고 그랬어 어 오, 뭐 있어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렇게 그냥 딱 건졌는데 이렇게 잡힌다고요? 예. 족대질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피라미가 다니는 길목이 보여 어. 그러면 고 때가 싹 숨고 삐푸고 이러는거지 우리 아버지 혼자서 잡으셨는데 한 10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은데 1위. 자 아버지랑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웅덩이에 있는 애들이 너무 빨라요 막돌 밑에 숨고 그러니까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정도를 이주시켜 놓으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거란 생각을 좀 합니다 나중에 물더 마르면 제가 옮겨 주도록 할게요 자 물고기 살려주러 합시다 갑시다 우와 여기다가 살려줄거예요 위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합니다 여기네 자, 물고기 높아 크다 어디? 이 얼마나 커요? 와이 큰데? 크으 많다 많게 네 오, 조심히 가 얘들아 오우 야 벌써 튀어나간다 얘들이 잘 간다 잘 간다 잘가다 갔네? 인사도 안하고 다가 그냥? 내가? 안녕